그 음. 이상의 진단비가 없었기 때문에, 음. 심장 진단비라고 할게요, 앞으로. 네.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나왔는데, 이게 문제는 뭐냐면,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 달라요. 음. 음, 이제 보상하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KB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데, 음. 중요한 이제 I49 기타 부정맥 음. 부분이 빠졌고요. 현대상 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 나왔죠. 맨 네. 처음에 나왔지만, 다양한 심장마염이라든지뭐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요. 음. 근데 하지만, 음. 그 비중이 크진 않다고 라 판단을 했는지, 음. 중요한 신부전 기타 부정맥, 빈맥 보장을 하도록 응. 출시가 됐어요 이두 보험사만 보더라도 차이가 크잖아요 응. 송국카지도 있고 응. 그 다음에 오늘 출시된 응. 이제 d b 손해보험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화까지 총 다섯 5까지 응. 보험사에서 판매 중에 있어요 근데 응. 다 다르다 라고 응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K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I-49가 빠졌다 사십구가 빠졌다. 네, 기타 부정맥이라고 하죠 응. 근데 기타 부정맥 부분도 I-49.0부터 응. I-49.0까지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응. 뭐 심실세동도 있고 응. 사실 심실세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까지는 아니니까 그 질환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제외하고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이 심실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-49가 빠진 점이 좀 아쉽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 I-49를 보상한다 D사 같은 경우는 이제 K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.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음. 어, 다른 두 가지 보험사는 1, 2로 나눴는데 DB는 1, 2, 3로 나눴다 이런 음. 음. 음. 어, 게 가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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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준이 되는 건한두배 정도 허혈성 심장진단비가 오천 원 심장진단비가 만원 정도다 라면은 저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. 허혈성 심장진단비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천만 원 받고 끝이잖아요 네. 근데 이제 심장진단비 같은 경우는 1,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. 한번 받고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천만 원 천만 원 아. 같은 천만 원이지만 어. 협심증으로 먼저 진단받고 나중에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단되면 또 천만 원또 나옵니다 음. 약간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 손해 보는 건 아니다 충분히 가성비 되지 않을까? 그 이상의 보험료 차이는 저도 권장드리진 않아요.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담보들이다. 너무 마케팅 적으로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